네, 촛불혁명 당시에 많은 사회적 세력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사회개혁과 변화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켜주셨고 지방자치단체 중에 상당 부분을 저희 민주당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민주당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론조사에서 그때그때 유리함과 불리함만 따져서 움직이는 정당 아니냐라는 비아냥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당의 강령 등 우리 당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시간도 적지 않게 걸릴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라도 공을 들여서 설치해 나가야 된다. 갖춰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 당대표에 나갔을 때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제가 생각하는 정책 생산 시스템입니다. 사회적 의제 연속회의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또 추구해야 되는 핵심적인 의제 7, 8개 정도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제마다 당 소속 정치인과 시민, 외부 전문가, 당원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에서 2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구체성이 높고 정밀하고 설득력이 높은 정책이 나온다면 그 정책을 정책의총이나 정책전당대회를 통해서 추인 또는 승인을 받고 힘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아, 적어도 몇 개라도 남겨놓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매우 설득력이 높고 저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나 개혁과제는 다 아시겠지만 단순히 정치몇 명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당은 상대 당에 비해서 권력적 사회자원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든지 진보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조응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과 함께 가자,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가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은 당원과 제대로 소통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가 당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과 어,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당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 한번 제공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설명 한번 듣지 못했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뭐라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라도 그런 것들을 철저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소통할 때는 소통, 소통하고 그래서 함께 가고 그 힘으로 다시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과 함께 또 국민들을 설득하고 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노무, 노무현 대통령님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 서문에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사회가 크게 바뀌려면 결국은 시민들의 합의가 바뀌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합의를 바꿔낼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과 소통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가오이자 방안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진짜 명장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명장은 한 번도 위태로움에 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승 이후 부전 미리 이겨놓고 싸움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평상시에 바쁘고 평상시에 바쁜 활동을 통해서 내한 성과로 선거를 치러야지 평상시에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선거 때만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선거 때만 당원을 동원하는 그 구조를 벗어나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준비된 그리고 항상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